어디게? 에이, 거기라고 생각해? 에이. 까먹었어? 어딜까? 어딜까? 어디? 어디? <목소리> 잘가? <웃음> <웃음> 우와, 반, 언니 때문에 반짝이가 흘렸나봐. <웃음> 엄마 반짝이다. 엄마가 너무 예쁘죠? 반짝이가 낫다. 역시 내딸이군 나도. 내 나도. 응. 네? 역시 내 아들이군. 엄마. 하이튼하이튼이 테이 테이 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가지고 우리 여기, 여기 앉아서 안 이야기 안 나눠봐 앉아 우리! 우리 가자! 안녕 어딨어? 다 먹었어? 필요 없 여기다! 어! 필요해 필요해! 어! 필요해 야 빨리 빨리 나와! 나 미스러운 게나야어 신내라! 신내라! 신내라! 신내라. <놀라> 올라가도 돼? 아니 아직 <놀라> 야 아, 뭐, 너희들은 뭐, 혼자씩 뭐, 타야겠다 너희들은 <웃음> 혼자씩 타야 <웃음> 아, 지우, 원래 지우처럼 다하는거야 <웃음> 이렇게 세게 그래야 재밌는거야 복수다 <웃음> 지우야 넘어질 수 있어 여기 잡아 꼭 잡아 손잡이 <웃음> <웃음> <웃음> 복수다 복수다 복수다 복수 <웃음> 복수다 호빈딱 붙었네? 어.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숨긴 거야? 응안 보... 진짜 여기서 안 보이냐? 어기 <웃음> 잡았다 요 놈! 요놈 잡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어떤 맛이 나시나요? 바다 맛. 바다 맛이 난다고? <웃음> 바다 를 먹어 봤어? 뭔데? 응. 왜 오늘 어디서 요 응. 짭조름하다고? 왜? 그래?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엄마가 응, <웃음> 이걸 씹어서 부드럽게 먹는 다응 음. 근데 이 내려오는 거. 어. 팔로 동동, 팔로 동동. 응. 나비구만, 나비. 어, 내려. <웃음> 내려오면 돼. 그냥 내려. 내리면 돼. 태리도 어. 일어나서 한번 타볼래? 페르도 아니야 짝짝짝 아아아 약간 섬 아이들 같잖아. 어. 오늘 펀섬 어. 아이들. <몇> 이 동네 아이들은. 엄마 티비도, 티비도 스마트폰도 없다. 아이남 아이들의 어, 아이들의 장난감은 오로지 모래와 자연 그리고 메뚜기 튀김이다 하나, 둘, 셋. 머리야, 머리야, 머리 그녀의 선택은? 우와 역시 친구가 최고다 근데 근데 뭐야 다빠졌어 아니 다 날아갔는데 야너 가지마 이 죽이 있기냐 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주셨다 주셨다 빨리 받아 받아 다받받 여기 봐봐 저기 손 주신다 손 대면 주신다 두 알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해야지 네. 얘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뿌리고 봐봐 앞에 네. 물고기들이 입을 막 볶음 볶음 내밀고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네. <웃음> <오, 진짜. 웃음> <야, 이거. 웃음>